제360조 피담보채권의 범위 저당권은 원본, 이자, 위약금, 채무불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한다. 그러나 지연배상에 대하여는 원본의 이행기를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하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. 제361조 저당권의 처분제한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. 제362조 저당물의 보충 저당권 설정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저당물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된 때에는 저당권자는 저당권 설정자에 대하여 그 원상회복 또는 상당한 담보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. 제363조 저당권자의 경매청구권 경매권 제1항 저당권자는 그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저당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. 제2항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경매인이 될수 있다.